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주상도 나지요대소실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상입니다. 제나 이준석이 서인의 힘 대표가 되니까 특달같이 전화해서 아주 큰일 하셨다. 훌륭하다. 우리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이렇게 치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준석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되면 그건 평범한 일, 쉽게 잊혀질 일, 그런 뜻입니까? 아니 양념대군이 서인의 힘 대표가 되면 은 과인은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또 특집입니까? 집이라니요? 그럼 제가 트롤 했다는 겁니까? 아 지금 제가 트름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사이다를 먹어서 이렇게 트름을 했습니다 자이 사이다를 먹었으면 은 다시 고구마도 먹어야죠 자 같이 드십시다 고구마 고구마 그 앞에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 사이다도 주십니까? 아이 사이다는 다 떨어졌고 제가 콜라 드리겠습니다 어? 콜레를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현주 판서입니다. 전하, 아니 대선 출마하겠다는 사람한테 축하 화환은 못 보낼 망정? 어? 수사 개시라니 아니 정말 저를 대권주자로 만드실 참입니까? 아니 공수처 수사가 이 과인 탓입니까?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1호 수사대상인 조희연 대감도 화인한테 그런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 아, 참가. 장모를. 아내를 이제는 저를 쫄게 만드시려고, 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국 대감을 또 조대감의 아내를 또 조대감의 딸을 아들을 탄 것보다는 숫자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우리 윤대감 수사보다는 매우 경미해 보이네요. <웃음> 아참그 아니 그런 뭡니까, 어 균형 맞추려고 조국 대감 탈 듯이 저도 그만큼 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 이거 뭐 기세를 보니까 고구마 줄기 캔들 식량 막 캐시겠네요. 아 이미 그 고구마를 다 캐십니다. 캘 만큼 캐어요그 앞에 고구마 그 캔들 아! 그 드십시오. 아, 아 고구마 먹으라고요? 아 그러면은 뭐 저도 어, 콜라를 줍니까? 아무리 염려 콜라를 드려야지요. 더그 주상 그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 그 콜라 펩시야 코카콜라야. 아 이거가 오리온 것입니다. 빠빠 <목소리> 뭐라고 오리온? 아니 오리온도 콜라를 만드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드릴 콜라는 오리온 쇼콜라입니다. 뭐..뭐뭐라고? 쇼콜라? 아니 그러면 초콜렛으로 만든 빵? 그 빵을 먹으라고? 고구마를 먹었는데, 어? 또 빵을 먹으라고? 이 고구마 편식이 너무 심해서 오리온 쇼콜라를 대접하겠습니다. 자, 쇼콜라 먹으세요. 안 먹으시네. 자, 그럼 대구원들 먹이세요. 먹이세요. 말안 들으면 문짝을 떼서 눕혀가지고 수저로 입 벌려서 입속에 쇼콜라를 쳐넣으세요. 먹이세요. 우와! 양념대군과 형조파이윤고소 대감, 의정추어대감은 고구마 또 쇼콜라를 먹었다가 마침내 질식사하고 말았다. 고구마 먹다가 목이 막혀 죽은 이야기 조상 고구마사